BTV. 진짜 빠 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 리액션을 또할 건데, 오랜만에 한미 언니랑 같이 왔어요. 그래서 저희 너의 나이 거 안, 너희 나이 거 아니라는 노래 리액션 할 거예요. 자, 한번 틀어볼까요? 근데 네. 한미 언니는 이 노래를 많이 들어봤다고 하네요. 저는 다낭에서 1년 살았는데 다낭에 있을 때좀 많이 들었어요 썸뚱노래 아, 이거 틀게요 네 <웃음> <이야>. MTP <웃음> 익숙해 아 나도 익숙해 진짜 많이 들었나봐 여기 뮤비는 안 봤는데 노래는 뭔가 익숙하다 여기 나오는 여자가 되게 예뻐 어... <웃음> 어 한국말도 나온다. 요즘에 자막이 다나 와. 봄날. 오, 오 한국인가? 오 대박이네. 한국에서 음. 많이 찍는다 보다. 음. 음. 이 영상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. 맞아. 음. 이런 스타일 좋아해? 음,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냥 제일 처음 좋아하는 가수가 썼둔이라서 음, 아 진짜 헐 음. 대박 나두 번째로 지금 제일 좋아해 노래가 너무 좋아 음. 노래 좋잖아 그러니까 되게 막그 산뜻하고 좀 맞아, 그런 느낌이다 오, 웬만한 한국 노래만큼 좋은데 그니까 음. 패션도 좋잖아 솔직히 말하면 맞아 맞아 맞아 코디가 잘 했네 <웃음> 가을인가보다. 응. 가을, 겨울. 어, 진짜 스타일 좋구만. 왜, 왜, 왜, 왜. 너에게만 내 사랑을 주고 싶어. 아, 나는 이, 한국에서 이런 모습 잘못본것 같은데 이런 풍경 왜 이렇게 예쁘게 찍었지? 이렇게 영상으로 겠지 너무. 음, 응. 나 겨울 싫은데. 이 어. 갔다. 아, 아 낭만적이야 <웃음> 어떻게 잘 만들었지 노래를 이거 근데... 지금 손도미 만든 건가 아니면 작가 따로 만든 건가 나도 있지 않나? 근데 어떤 노래는 이 사람 만든 것도 있을 걸아 그래? 응. 유명한것아 노래도 노랜데, 나는 이 영상이 한몫 한바는 아, <웃음> 이거 아, 한 어, <웃음> 아, 진짜 이런 거 하고 사진 찍고 싶다. 막 퍼플이 나오는 거그 아, 내가 좋아하는 거아 언니 백 허그 좋아하는 거야. <웃음> 너 함께 가는 거, 함께 돌아가는 갑자기 외로워진 라이 <웃음> <날>. 어? <웃음> <웃음> 헤어졌어 진짜 <웃음> 뮤비 진짜 잘 만들었다 오딱 돌아오는 걸로 오, 오. 백퍼브 너에게만 내 사랑을 주고 싶다 실제로 이러면 얼마나 좋아 헤어지고 이렇게 음. 아름, 아름답게 다시 만나고 음. 되냐고 그게 와 진짜 이쁘다 그지 영상미 언니. 완전 이쁘지 아 그래 그래 이거 스카이가 그선톱 손톰... 뺑글러 오 어떻게 알았어? 알지 와 어떻게 알았어 언니 진짜 아, 대박 나손 되게 좋아했다니까 <웃음> 와 언니 대박이다 우리 스카이 할래? <웃음> 오늘부터 스파이 어제 봄날? 음, 봄날 카페 되게 음. 유명하잖아요 한국에서 아 진짜 진짜 유명한 카페야? 응 음. 아. 봄날 어 진짜 거기서부터 마, 마지막에 이렇게 서로 질려서 음, 헤어지다가 음. 갑자기 딱 다시 만나는데 되게 낭만적이었어 음, 음. 가사도 좋고 음. 그러니까 이게 썸뚱의 매력은 음. 좀 노래도 좋지만 그 응. 영상에 자꾸 빠져들게 되는 거아 진짜 나는. 맞아 맞아. 그러면 오늘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. <웃음>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빠이빠이. 행갑라이행갑라이 <웃음>